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아 바로 다운스윙 때 상체의 움직임 지난 시간에는 드라이버 다운스윙 때 상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이언 다운스윙 때 상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래야지 조금 더 미스샷이 더 적어지고 물론 아이언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일관된 방향성으로 혹은 일관된 구질로 볼을 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아이언 같은 경우는 백스윙이 될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이 왼쪽에 있고 공이 떠있고 클럽이 길다 보니까 조금 더먼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백스윙 때 상체가 그리고 머리가 약간은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괜찮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먼 거리를 때리기보다는 조금 더 같은 거리를 매번 같은 방향으로 보내는 게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 셋업 때 잡았던 머리의 위치, 공 바로 위 이거는 6번 아이언이다 보니까 공이 중앙보다 약간 왼쪽에 있죠? 공 바로 위에 있는 상태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백스윙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몸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만큼 내가 타점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내 스윙의 최저점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뒷땅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제자리에서 도시는걸 추천드려요 네, 자그 상태에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스윙 궤도가 3.6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거는 내가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3.6도로 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은 공의 구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으로 출발하다 끝에 가서 왼쪽으로 휘는 어, 실제 제 구질보다는 조금 많이 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과하게 공을 쳐놨어요. 왼쪽으로 가는 구질, 인아웃스윙을 만들기 위한 상체의 움직임은 자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제자리에 있던 약간 오른쪽으로 가던 다운스윙 때 상체의 역할은 최대한 들리지 않고 버텨주는 거예요. 내가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몸이 이렇게 뻗티고 있어준다면 상체가 하체가 아무리 들어가고 팔이 아무리 내려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체의 앵글이 이렇게 돼있어요자 이렇게 되면 클럽을 인사이드에서 끌고 들어오기가 쉽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인아웃 스윙을 하면서 끝까지 릴리스만 해주신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체가 아래를 바라보고 들리지 않게 최대한 뻗쳐주기만 하시더라도. 방금 것처럼 5.5도 인사이드 아웃 스윙 그래서 지금 공이 나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우측 혹은 똑바로 출발했다가 끝날 때 왼쪽으로 나가는 스윙을 만들 수 있어요. 인아웃 스윙 그리고 드로우성 스윙 그리고 약간 낮은 탄도의 스윙을 위해서는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왼쪽 어깨가 그 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상체가 들리지 않는 것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클럽을 던져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은 반대의 스윙 약간 높은 단도의 볼이나 약간의 페이드성 볼을 치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이 시작이 될 때, 클럽이 던져질 때, 골반이 틀어질 때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라 생각을 한 상태에서 같이 오픈이 되면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어깨와 골반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고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같이 오픈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은 똑같이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만 하고 이런 모양의 스윙이 어깨가 오픈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바깥쪽에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스윙은 어떻게 바뀌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몸이 오픈을 하면서 다운 스윙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7도 어, 방금 같은 경우는 공이 타고가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약간 탑볼성 공이 나왔지만 스윙 궤도가 마이너스 2.7 아웃사이드 인스윙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의 구질이 페이드성 구질로 바뀌게 돼요. 내 왼쪽 어깨 오픈의 타이밍 어깨와 동시에 오픈을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웃인스윙로내 어깨가 네 이렇게 페이드성 구질을 내 어깨가 최대한 들리지 않고 상체가 들리지 않고 지면을 바라보면서 셋업 때내 명치가 땅을 바라보고 있듯이 임팩트 때도 최대한 지면을 바라보면서 스윙을 해주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스윙 궤도가찍히지 어, 않았지만 이번에는 인사이드 아웃 스윙 우측 푸시성 볼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난 영상 때 말씀드렸던 샬로잉 스윙 클럽이 뒤로 쳐지는 샬로잉 스윙은 인사이드 아웃을 위한 스윙이에요 다만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상체가 뻗쳐주는 상태에서 클럽까지 이렇게 뒤로 쳐지면서 다운스윙이 시작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개 치면 10개가 다뒷땅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샬로잉 스윙을 해주기 위해서는 좀더 강한 힘으로 샬로잉 스윙을 해주기 위해서는 클럽은 뒤로 쳐질 때 허리와 어깨는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을 칠수 있게 돼요 지금처럼 아주 강한 인사이드 아웃 스윙 궤도를 만들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한 드로우성 구질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렇게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클럽을 던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체를 쓰더라도 내 상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클럽의 스윙 궤도와 공의 구질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페이드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체가 일찍 열려서 나는 이유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잡아둔 상태에서 클럽을 던지는 연습을 해주시고 나는 조금 높은 탄도의 안정적인 페이드 볼을 원하신다. 그러면 은 몸을 오픈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클럽이 던져진과 동시에 내 몸은 타겟 쪽으로 돌아가면서 조금 더 회전력을 강하게 만들어줘서 페이드성볼로 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상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구질이 바뀌는 걸 확인을 하셨고 네 이대로 연습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을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